치열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는 오늘도 공부한다.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어디인가? 바로 부평에 위치한 500원 공공독서실! 단돈 500원을 지불하고 입실표를 받으면 와, 이 열람실 좀 봐! 프리미엄 독서실 못지않은 깔끔한 열람실! 책상마다 설치된 콘센트와 USB포트 내 물건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물함 편안한 공부를 위한 백색 소음기까지 여기가 500원이라고? 좋아 나도 여기서 내 꿈을 잃어보이겠어 아... 너무 편안해서 잠이 들었다 공부에는 휴식이 필요한 법 독서실 한쪽에 마련한 북카페에서 휴식을 어? 어? 자세히 보니 이 북카페 심상치 않다? 미쓰비시 줄사택? 아! 부평 3릉! 휴식을 취하며 부평의 역사를 알아보니 이 얼마나 유익한가? 어때 이런 독서실 당신도 이용해보지 않겠는가? 작업 친화적인 환경과 역사 배움의 기회까지 부평 5 0 0원 공공 독서실에 와서 모두 누려보라고